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생애 처음으로 미국에서 운전했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나 미국에서 면허를 딸 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한 팁도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요, 어, 일단 미국은 특히 캘리포니아주는요,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딱 일주일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간 동안 이제 렌트를 하시거나 차량을 운전하실 때 그동안은 이제 유효가 되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일주일 이상 계실 분들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려면 면허를 따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국제 면허증을 들고 갔는데 열심히 발급해서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일주일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음아 면허를 따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1년 동안 인턴을 계획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되겠다 싶어서 이제 면허를 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클리포에서 면허를 따려면 이제 아무나 딸수 있는게 아니고요 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DMV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있는 면허시험장 이 이제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제 DMV라고 미국에서는 말하거든요 모든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거기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우선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집에 주소가 필요한데 그집 주소를 통해서 내가 우편물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계좌도 열었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이제 발급되면 집으로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날라올 때그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날라오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찍혀있기 때문에 저는 이집에거주하고 있습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전하게 두개 정도 챙기면 좋다고 했는데 그게 소셜넘버를 발급받게 되면 거기서 또 우편물 날라오기 때문에 그두 개를 챙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저의 이제 서류 같은 거를 통해서 d m b 에 먼저 확인을 한, 후, 한 후에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줘요 그래서 피기험을 치는데 컴퓨터로 치거든요. 근데 이피기험 공부도 이제 사이트에 잘 나와 있어요. 라디오 코리아라는 한인 사이트에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문제로만 확인해보고 그냥 며칠 공부 안 했던 것같은요 회사 갔다 와서 몇번좀 읽어보고 그 다음 문제 대충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거의 기본적으로 시험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래도 대충 공부하다 보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대충 여러 번 복습하시고 난 후에 가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게 거기서 이제 영어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한글로도 시험 칠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시험을 치는데 이게 번역이 확실하게 제대로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감안하고 문제는 풀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고 필기시험 합격이 되면 이제 임시 면허증을 줘요 그래서 임시 면허증으로 제가 운전 연습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기시험 날짜가 이제 관건인데 실기시험은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확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거든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면허증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진짜 범죄자처럼 찍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면허증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이게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범죄자처럼 찍어줘요 이게 제 면허증인데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서 이런 면허증을 만들어 주거든요 또 운전 연습을 안 하고 가시면 정말 바로 떨어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두 번을 통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운전 연습을 안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분을 제가 또 알아봐서 강사분에게 강습을 한 6시간 정도 받고 나서 시험을 친 경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강사분을 처음에 잘못 만나서 그분에게 받았던 강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 떨어지고 나서 두 번째 때 이제 다시 4시간 수업을 받고 합격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1시간에 강의료가 한 3, 40불 정도 되는데 40불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4만 5천원 정도 1시간에 되기 때문에 돈을 좀 넉넉하게 세, 막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 이거를 생각을 하셔서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차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험을 갈때 차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강사분의 차를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칠 때도 시간별로 이제 페이를 쳐서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를 강습 받는데만 나가는 금액을 잘 추산하셔가지고 이 정도 나간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한국 분 강사분의 강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강세를 받았는데 어... 저랑은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열심히 운전은 뭐 배우긴 했는데, 오히려 저의 자신감을 많이 떨어뜨려 놓으셔가지고, 이제 운전 시험 당일에도 지각을 하신 거예요, 강사분이. 차를 이제 끌고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없는 멘탈의 붕괴 현장에서, 저는 이제 롱비치라는 시험 문장에서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시험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사람들 간에 그런게 있어요 이제 어, 이, 이 시험장에 조금 루트가 쉽다 아니면 이 시험장에 감독관들이 좀 괜찮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를 통틀어서 롱비치라는 걸 선택했는데 이곳이 과거에는 되게 면허를 쉽게 딸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좀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감독관들이 막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기 있는 시험장은 이미 한달 전부터 예약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 예약하시면 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뭐몇 달까지 이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 필기 합격하자마자 바로 어 그거 스케줄 어포인먼트 하셔야 되는데 이 어포인먼트 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미리 예약하신 분들이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표를 티켓팅 하듯이 취소표를 제가 새로 지매가지고 저는 이제 거의 한한 한 달도 안 걸려서 시험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취소표를 획득하셔서좀 괜찮은 시험장을 가져서 예약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저는 이제 몽비치 예약을 하고 이제 강사분이 옆에 그동안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대기를 한 다음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데 이제 감독관 분들이 하나씩 나, 나오세요 한 분씩 그러면 이제 그 강사분은 잠시 나, 나가 계시고 감독관 이 옆에서 같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는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덩치 크신 흑인 남자분이 이제 제 감독관이셨어요. 그래서 옆에 딱 앉았는데 아, 벌써부터 그냥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신호도 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뭐.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깜빡이가 없을 때 그래서 뭐 여기 오른쪽 깜빡이고 왼쪽 깜빡이 그 다음에 뭐 이제 차선을 바꾸겠다 뭐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시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깜빡이 켜보기 그 다음에 뭐 중립해보기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기 전조등 켜기 뭐 이런 체크를 꽉 쫙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단어는 또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동차 키에 이제 시험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제 긴장을 한 나머지 가다가 비보 우회전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이었는데 차가 진짜 어... 미국은 진짜 안전운전을 해야 돼요 완전 진짜 거북이 가듯이 가야 되는데 또 너무 늦어서는안 되고 정말 안전운전 딱두 손으로 운전을 해서 이게 우회전... 감 이게 차,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휙 돌려서 해야되고 진짜 후진할때도 뭐 한손으로 한, 하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막 여러가지 엄청나게 까다롭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운전을 아예 처음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 오신 분들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운전 잘 하시는 분들도 저 같은 경우 갔는데 갑자기 우회전을 했어요 우회전하고 출발한지 한 5분 됐나? 갑자기 이제 다시 그뭐 시험장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헷갈려가지고 어? 여기서 우회전하라는 거야? 이렇게 우회전을 했어 근데 방향이 이상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무지해라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빼앗서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지 5분 만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제가 시험장에서 나와서 도로에서 빠질 때 이제 멀리서 차를 차가 거리가 조금 가까운데 제가 턴을 했다는 소리인데 제가 봐도 정말 차선도 달랐고 차가 진짜 거의 이만큼 보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이렇게 돌았는데 너이 차가 같이 빨려와서 서받려 차선을 변경하면 어떡할 거냐 라는 게 저의 이유였어요 근데 사실 감독관의 말로는 그게 맞지만 제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차는 정말 멀리 있었고 제가 충분히 돌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 피트가 있어요 몇 피트 안에서는 회전을 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예시, 기분이 좋진 않죠 뭐 내가 뭐 점수를 잘 받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크리티컬로 이제 떨어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강사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롱비치 시험장에 저, 제가 탔던 감독관이 이제 뒷돈을 좀 받는 감독관이었던 거예요. 그서 뒷돈을 좀 주, 찔러주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실수도 허용해주고 이런 건데, 어, 뭐 여기서 뭐 인종차별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영어도 막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아시아인 남자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한테 뭐 특별하게 피드백을 주지 않으니까 저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번째는 이제 다른 강사분을 구해서 그강사분게 정말 강습 속성으로 4시간 딱 받고 바로 그날 시험을 쳤거든요 일주일만에 근데 이제 다행히도 합격을 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몽비치에서 산타이나 시험장으로 옮겼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면허 시험을 겪으면서 진짜 멘탈도 잘 잡으셔야 되고 이게 한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운전 시험은 전부 다 영어거든요 필기는 이제 한글로 칠수 있는데 실기 시험은 감독관이 영어로 이제 아 어, 여기서 뭐털 라이트 털 라이트 뭐 이런 걸 말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귀를 기울이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신호를 듣지 못하고 뭐 차선 변경하라고 하는데 체인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감점 감정, 감점돼서 결국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리스닝도 조금은 기본적으로 리스닝을 다 하고 계셔야 되고 이제 운전할 때 정말 안전 운전으로 완전 이렇게 하셔야 좋을 것 같고, 필기시험, 합격 후에 실기시험 예약하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하는 거 인터넷으로, 그리고 취소표 노리는 게 정말 좋아요. 취소, 예약 취소된 거 노려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괜찮은 시험장을 구해서 운전면허를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도 제가 살면서 이제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딸지 몰랐는데, 무튼 지금 생각하면 좀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뜻깊었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운전면허 준비하시는 분들 다 제대로 준비하셔가지고 운전하시는데 무리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도움되시고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